안녕하세요. 동경환의원 유승선 원장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 명절이라서 다들 좋으시죠? 가족,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직장인분들은 회사 안 가서 옆죠 저희 병원 직원분들도 벌써부터 명절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지만 자반증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장거리 운전은 피하자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명절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에 하체로 무리를 주고 피로도가 높아져서 자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분들에게 좀 운전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정 넘지 않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 자리가 길어져서 가정을 넘거나 새벽 2, 시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신데렐라처럼 12시 전에 귀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찬바람을 피하는 겁니다 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거나 늦은 시간 보온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찬바람에 이렇게 피부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때 먹뿌리다 보면 보온에 좀 소홀해질 때 있죠.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감기 조심하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자반이 심해지는 건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고 알고 계시죠? 외출 후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요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목 뒤가 추워지면 감기가 잘 걸립니다. 외출할 때 목도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죠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밤 늦은 시간에 너무 과식하게 되면 체하게 됩니다 장에 탈이 나면 자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 적게 먹기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염증에도 좋지 않죠 그런데 아무래도 완전히 안 먹기는 사실 어렵고요 조금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명절 내내 고기 반찬에 튀김에 이런 것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열번 먹었으면 두번세 번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 게더큰 스트레스라서 조금은 드셔도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음주입니다. 술 끊자고 하시면 환자분들이 화내시거든요.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하지만 자반은 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빨리 치료하신 후에 다 낫고 그 후부터는 드시면 되니까요. 당분간은 줄이는 거 말고 아예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명절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입장이 다르고 또 오래된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갈등도 있고 문제가 되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스트레스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단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내 혈관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피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이 명절에는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수면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자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많고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향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식사하거나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간식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질의 영양 공급이 되어야지만 혈액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자반증 혈관염 환자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설 명절 10개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도복더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